안녕하세요. 임자와동행입니다 오늘은 전에 제 채널에 오셨다가 음란죄, 특별히 밤마다 야동보는 그 죄에 대해서 발각된 분들 관련된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성도님들도 회개하세요. 그래야 영이 깨끗해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이 령으로만 분별되므로 그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육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며 인간의 성향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를 이 시대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됨을 아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가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하고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의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이니 그때에 비로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오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확인해 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공공연히 들리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우쭐거리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매우 슬퍼하며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 냈어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주었으니 이는 그 몸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곧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오직 누룩 없는 떡 곧 성실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지금 내가 너에게 쓰는 반은 만일 형제라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쟁이거나 술고래거나 협적꾼이면 너희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심지어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을 쫓아내라.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결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 가늠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고래 육쟁이 그리고 협작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한때 이렇게 살았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주를 일으키셨고 능력으로,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야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녀와 연합하는 자마다 그녀와 한 몸이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기를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값으로 사들여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과 령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속한 너희 본성을 죽이라. 이는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야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리만다. 너희도 한때 그 가운데 살 때는 이러한 길을 따랐으나 이제 이 모든 것곧 노염과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을 다 버리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함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그것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로워져 간다. 지식이 새로워져 간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가 이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서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이며 이로써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더럽혀진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자리가 불과 류황으로 타는 목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셨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나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마침내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며 보통 가운데서 나의 은혜를 광고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이는 주에 이르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 이는 전능하신 주의 이르심이다하신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주님을 경외하세요 제가 새벽에 그때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제 채널에 들어왔다가 본인들의 죄가 드러나신 분들 특별히 그때 몇백 명의 사역자가 들어왔었어요 200명이 그때 제 채널을 두고 이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영으로도 알아졌고 말씀으로도 확증이 됐죠 옛사람의 습관들 밤마다 야동 많이 보셨죠 여기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셨던 50대 60대 사역자들이 있으세요 이 영상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니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음, 어디가나 대접을 받으시죠? 그런데 어떡하죠? 별 볼일 없는 집사의 채널에서 발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겸손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 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만하신 분들은 아직도 일을 갈고 계세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듣고 순종하신 분들은 회복하실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전도를 하고 밤에 집에 오면서 환상이 열렸어요. 목회자님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여기서 야동 안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뭐 간혹 있긴 하겠죠.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 있긴 하죠. 근데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밀한 죄 모두 다 삭제시키세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만지지도 마시고 눈으로 귀로 야동에 가깝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그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음란의 영들이 풀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그거 명심하세요. 그거 명심하시라고요. 전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오늘 제 영상 들으시고 회개하신 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불, 불 선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